법의 법칙이란 것도 있는데 네. 이건 사건 A랑 네. B가 네. 동시에 네. 일어나는 경우의 수요아 그렇구나 네. 음 이거 역시 참 감이 안 오네요 말로만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요 음. 1부터 9까지 카드가 있는데, 네. 거기서 카드 두 장을 뽑는데, 네. 1이랑 2가 동시에 뽑히는 경우에 있어요. 1이랑 2가 동시에 뽑히는 경우에 있어요? 음. 네. 이게 그러면 카드를 동시에 이렇게 뽑는다는 건가요 도전 아니면은?